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해상보험법 제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9강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을 해주시면 더욱 학습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9강에서는 제2장 해상보험 계약론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험 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험가액에 대해서는 개념과 보험가액의 산정, 협정보험가액과 법정보험가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 지난 시간까지 협정보험가액까지는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은 법정보험가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법정보험가액이라는 것은 모든 보험계약에 협정보험가액을 사전에 약정한다면 매우 편리하겠지만, 보험기간이 장기간이거나 보험의 목적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건일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성격상 협정보험가액이 적당한, 적합하지 당적 않을 수 있습니다. 어, 협정보험가액을 합의하는 것이 오히려 의도적 초과보험을 유도하게 되어 보험계약이 도박계약이나 사행계약과 하도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보험의 목적의 실질적 가치의 상승을 지나치게 무시하게 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보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생깁니다. 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해야만 피보험이익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상위험으로 뜻밖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험가액을 사전에 협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어, 법정보험가액은 음, 아,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보험계약을 가액 협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계약을 미평가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어, 협정보험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보험증권을 미평가보험증권 즉, Unvalued p o l 라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법정보험가액은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에 대한 금전적 평가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이를 미리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산정방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산정방법을 사용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법률로 정한 산정방법으로 평가되는 보험가액을 법정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보험가액으로 어, 가액, 보험가액을 산정해야 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미평가보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미평가보험증권 발행을 하게 됩니다. 어, 보험가액의 산정방법을 이와 같이 법률로 규정하는 이유는 어, 보험가액의 산정방법의 약정이나 약정보험가액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보험가액의 산정을 둘러싸고 첨예한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액의 산정기준과 관련한 1906년 MIA의 규정은 어, 보험가액은 늘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과 장소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가액은 기준으로 하지만 해상보험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1906년 MIH의 16조에서 선박보험, 운인보험, 적하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보험 가액의 산정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박 보험의 보험 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MIA 제 16조 제 1항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 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 어, 보험 가액의 산정 시점은 위험의 개시 시점, 즉 at the commencement of the risk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은 대부분 항해 중에 있기 때문에 보험사고와 발생한 시점과 장소를 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피보험자에게피보험 어, 위험이 개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해상보험계약은 실손보상계약이기 때문에 보험사고 당시 실제의 보험가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1906년 MIA 제16조의 해석상 어, 상반되는 두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제1설은 피보험자가 마치 항해를 기획하지 않았던과 같은 지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설은 피보험자가 항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과 같은 지위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1설의 경우에는 어, 위험이 개시되기 직전 그러니까 보험의, 기간으로 보험 가입을 했을 때는 그 개시 시점, 또 항해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는 항해 개시 시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제2설은 피 보험자가 항해를 마친 시점, 또는 개, 사고가 종료된, 보험 기간이 종료되거나 항해를 마쳤는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 규정을 보면, 은 MIA 제16조 1항에서는 위험의 개시시점, at the commencement of the risk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1설의 견해를 취하는 것이 다당하다고 보는데요. 어, 영국 판례법상 이두 가지 학설 중에서 뚜렷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대개 1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설에 따르면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개시시점, 항해보험의 경우에는 항해 개시시점을 보험가의 산정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박보험의 보험가액은 선박가액, 의장품, 해기사및 선원의 식료품과 소모품, 선원의 선지급임금, 해당 항해나 해상사업을 위하여 선박의 가망성을 갖추기 위하여 지출한 일체의 선비, 선박보험의 부보에 소요되는 보험비용을 포함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기선의 경우에는 이에서 예시한 사항 외에 기계, 기관, 석탄을 포함한 가액을 의미하는데요. 피보험자의 소유에 속하는 기관용 소모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석탄은 기선의 연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력선의 경우에는 벙커오일, 즉 연료유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특수한 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위에서 예시한 2와 3에서 열거한 사항들 외에 그러한 특수사업에 필요한 통상의 의장품을 포함한 가액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임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임은 선불 운임인 경우와 후불 운임 즉 운임이 후급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선불 운임의 경우에 이제 전제로 여러분들이 이해 하셔야 될 부분은 대개 해상 운송 계약에서는 운임을 지급하고 나면은 환급해주지 않는다. 운송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특약을 들게 되어 있는데요. 어, 따라서 화주가 운임을 지급하고 나서 운송이 완성되지 않고 어,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운송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운임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주가 운임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화주가 운임에 대한 피보험익을 가지게 되는데요 화주는 별도의 피보험익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별도의 운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보험에 운임을 포함해서 보험가액에 포함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불운임에 대해서는 화주가 보험가액을 보험 비보험금을 가지고 이것을 적합보험에 포함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불운임의 경우에도 운송이 개시되기 전, 항해를 하기 전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가액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운임이 후급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어, 운송계약은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운송이 완성되고 나서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 운송 도중에 보험사고로 인해서 완성이 되지 못한다면 운송인은 운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 운송인이 운임에 대한 비보험익을 가지게 되고 어, 여기에 대해서는 선비보런티 약관에 의하여 선박보험이 추가하여 운임을 부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임의 보험가액은 시점과 장소에 따라서 변동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액을 산정할 때 시점과 장소는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운임은 이제 얼마라는 게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운임의 보험가액을 산정할 때는 피 보험자가 지급하였거나 취득할 운임의 총액에 운임 보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법정보험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MIA 제16조 2항 규정에 따른 라 것인데요. 어, 관련해서 1983년 ITC 헐즈 제21조 선비 보런티 약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비 보런티 약관에서는 21조 21.1에서 다음의 추가 보험을 인증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 보험과, 운임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21.1.2, 2 21 1 1.3이 해당이 됩니다. 21.1.2에서는 기간 보험으로 부보된 운님용선료 또는 희망 운님은그 보험금액은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의 25%에서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약관 21.1에 의거 부보된 일체의 금액을 공제한 입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어, 또 21.1.3에서는 항의에 대한 운송 계약에 대한 의한 운임 또는 용선료에서 그 보험 금액은 화물을 적재한 항의, 당해 구간 항의 및 이어서 계속되는 다음의 화물을 적재한 구간 항의, 어, 관로 이러한 보험에는 필요시에는 준비를 위한 중간의 공선의 구간 항의를 포함에 대한 총 운임 또는 총 용선료의 보험 비용을 가산한 액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기간을 기준으로 용선료가 지급되는 항의 용선의 경우 부보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위에서 규정한 화물을 적재한 두 개의 구간항의 제한에 따라 항의의 견적기간에 기초를 두고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약관 21.1.2에 의해 부보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초과액만을 부보할수 있다. 이 초과액은 운임 또는 용선료가 성급되거나 또는 취득됨에 따라 성급 또는 취득된 총액만큼 감액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21.1.4에서는 선박이 공선으로 또한 용선되지 않고 출항하는 경우의 희망 운임에 대해서는 그 보험 금액은 화물을 적재한 다음에 구간 항의에 있어서 의 희망 운임 총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보험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의 운 식가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의 보험 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이 약관이 21.1.2에 의거해 부모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초과액만을부과할수 있다. 또 21.1.5에서는 기간 용선료 또는 연속된 수계 항에 대한 용선료라고 해서 그 보험 금액은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용선 계약상 취득할 예정인 용선료 총액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약간 21.1.2에 의거해 부과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초과액만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초과액은 용선료가 용선계약상 승급되거나 또는 취득되거나에 따라서 승급 또는 취득된 총액의 50%만큼 감액되거나 그 보험금액은 이 약관이 21.1.2 및 21.1.5에 의거 부과된 금액의 합계액 용성계약상 추후 취득될 용선료 총액을 50%를 초과하지 않는 동안은 감액할 필요가 없다. 어, 번호에 의거한 보험은 용성계약에 서명한 때부터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운임보험에서는 통상적인 브레이트, 개품 운송에서 운님뿐만 아니라 용선료나 희망 운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 황급보험료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선비워런티 약간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1983년 IVC 항해보험, 홀즈 IVC 헐즈, 제19조 선비워런티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들을 볼수 있는데요. 어, i v c 헐지에서는 19조의 선비 보란티를 규정하고 있는데 19.1.2에서 기간보험으로 부보된운님 용선료 혹은 희망운에서그 보험금액은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의 25%에서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약관 19.1에 의거 부보된 일체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초과해서는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19.1.3에서는 항해에 대한 운송 계약에 의한 운임 혹은 용선료에서 그 보험 금액은 화물을 적재한 당해 구간 항해 및 이어서 계속되는 다음의 화물을 적재한 구간 항해 관로하고 이러한 보험에는 필요시에는 준비를 위한 중간의 공선의 구간 항해를 포함 관로 닫고에 대한 총 운임 혹은 총용송료에 보험비용을 가산한 액수를 초과해서는안 된다. 기간을 기준으로 용선료가 지급되는 항의 용선료는 부보금액으로서 인정되는 금액은 위에서 규정한 화물을 적재한 두 개의 구간항의 제한에 따라 항의의 견적기간의 기초를 두고 산출해야 한다. 요것은견적기간입니다 어, 위약관 19.1.2에 의해 부보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초과액만을 부과할수 있다. 이 초과액은 운임 혹은 용선료가 성급되거나 또는 취득됨에 따라 성급 또는 취득된 총액만큼 감액된다. 어, 19.1.4에서는 선박이 공선으로서 또한 용선되지 않고 출항하는 경우의 희망운임그 보험금액은 화물을 적재한 다음의 구간항에 있어서의 희망운임총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체결시의 운임시가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의 보험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위약간 1 9 1 2의도부보된 그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초과액만을 부과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19.1.55에서는 기간용선료 혹은 연속수계항에 대한 용선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보험금액은 18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용선계약상 취득할 예정의 용선료 총액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약관 19.1.2에 의거 부과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초과액만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초과액은 용선료가 용선계약상 승급되거나 또는 취득되거나에 따라서 어, 승급 또는 취득된 총액의 50%만큼 감액되거나 그 보험금액은 위약관 19.1.2 및 19.1.5에 의거 어, 부보된 금액의 합계액이 용성계약상 추후 취득될 용성료 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동안은 감액할 필요가 없다. 번호에 의거한 보험은 용성계약에 서명한 때부터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형태로 문인보험에 그,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그 적합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적합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1906년 MIA 제16조 제3항에서 어,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규정을 보면 피보험 재산의 원가에 선적비용 및 선적에 부수하는 비용과 이상 전체에 대한 보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대개 운임보험이나 적하보험에서는 모두 그 원가에다 보험비용까지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적하나 운임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어, 그 직접 비용뿐만 아니고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비롯한 이런 부대비용이 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까지도 포함해서 보험가액에 보험가액을 어, 보험 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으로 어,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보험가액을 구성하는 요소만 언급하고 있고 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장소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역 실무 즉 무역 관습에 따라서 어, 무엇을 운송물의 원가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 무역 관습상 화물의 원가는 화물의 선적 지점에 선적 장소에서 가격으로 한다 산정한다는 일반 원칙이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어, 법정 보험 가액의 산정 기준도 선적지에서의 선적 시 가격으로 어, 보면 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 업자 입장에서는 어, 도착지에서 어, 이윤을 붙여서 물건을 팔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까지도 포함해서 화물의 적하의 그 보험가액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이익은 기대의 이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손실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선적시점과 선적장소에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손해보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 1 9 0 6년의 m i a 제16조 제3항에서 산정 기준 시점과 장소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선적 비용 및 선적에 부수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무역 관습이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적화 보험에서는 어, 그 적화의 원가 어, 대개 송장가액이 되는데요이 원가에 어, 선적하는데 소요된 비용, 또 선적에 부수하는 비용과 어, 또이 전체에 대한 어, 보험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시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 여기에 대해서는 무역관습상 확립된 원칙이 화물의 선적시점 또 선적장소에서의 가입으로 산정하는 어, 것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 적합보험에서의 어, 보험, 법정보험가입의 산정기준으로 어,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6년 MIA 제16조 3항에서도 이러한 무역관습이 확립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선적비용 및 선적에 부수하는 비용이라는 것은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운이 하역비, 부선사용료 등 일체의 비용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어, 부선사용료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규모 항문이 잘 건설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어, 흔히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은 어, 대형 선박이 입항했는데 이 선박이 접안을 하기 어렵다면 보통 부선을 통해서 하역작업을 어, 보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선사용료도 당연히 포함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어, 선적비용, 선적부수비용과 어, 보험비용은 화주가 운송 및 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액산정을 요소만 규정하고 있지만 산정시점과 장소와 같은 보험가액산정기준을 여기에 따라서 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보였습니다. 또 화물의 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액을 정하는 것이 어, 실무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어, 적합보험의 부보 대상인 보험의 목적은 대부분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거래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금액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상업송장에서 기재한 가격, 즉 송장가액은 원가의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화물의 가액이 비보험자가 수령한 이후에 변경되었다면 보험가액은 선적 당시, 선적 장소에서의 실제 가입으로 어, 보는 것이 어, 타당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업 송장 가액이라는 것이 뭐 수출입에서는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어, 유력한 증거라는 것은 다른 입증자료가 있고 금액이 다르다면 그것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만 어, 무역 관행상볼 때는 어, 상업 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되게 유력한 증거로 보게 되고 어, 여기에 이 각종 부대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만 화물가액이 어, 피보험자가 수령한 이후에 변경되었다면 선적 당시 선적 장소에 있을 실제 가액으로 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어, 관련되어서 오셔 된 노블 사건의 판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송장 가액은 원가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 발생 시에 실제보다 더 많지도 않고 더 적지도 않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은 위험 개시 시의 가액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화물의 가액이 피보험자가 화물을 수령한 이후에 변경되었다면 피보험자에 대한 송장 가액에 의하여 증명된 원가가 반드시 화물의 보험 가액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위험 k 시시의 가액이 얼마였었다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어,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장가액이 원가의 증거가 되지만 어, 그것이 반드시 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어, 위험 k 시시의 실제 가액을 법원이 알수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법정보험가입의 산정과 관련된 기준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1906년 MIA상 이 손해보상에 액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보험금은 보험증권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상보험의 각 손해별로 형태 규정된 1906년 MIA의 보험금 결정기준과 보상한도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 어, 이첫 번째 패를그뢰해서 보험증권의 규정에 관계 있다 없다 는 이제 협정보험가입의 가입과 법정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 2번. 협정보험가입이나 법정보험가입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비보험자는 나머지 잔액인 무보험금액에 대하여 자가보험자로 간주된다. 3번. 어, 피 보험자가 중복보험에 의해 초과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각 보험자는 계약상 자기에게 보상 책임이 있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손해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 네 번째, 피 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는 미평가보험증권인 경우 보험가입의 전부이고, 기평가보험증권인 경우 협정보험가입 전부이다. 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는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제구강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